온다 온다! 응. <웃음> 앞자리가 너무 너보 앞자리가 그 흔들림이 없는데 여기 꼬리칸이라 흔들림이 많아요 일부 여기 탄거야? <웃음> 어, 사람은 캠핑이 구나뭐기탔냐 <웃음> <웃음> 오 여기 몽데도 다 있다. <웃음> <웃음> <웃음> 하마가 있, 하마 가는 거야? 아니. 그, 어, 하마이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워터 슬라이드야. 로드에 여기 있는 지문들. 아, 있고, 세 가지. 아. 세 가지가 제일로 인기야, 좋아. 3학년인가? 아니봐봐 토끼같이 안생겼는데? 아, 토끼네 어, 생귄이다 어, 뭐야? 어? 한 마리야? 어. 한 마리밖에 없어? 오, 어, 두 마리네. 그래. 한 마리 또 있다. 오, 아, 어, 어. 엄청 크다. 뭐가? 어머, 인형인 줄 알았구나. 인형 아니야, 움직인다. <웃음> 오 찾아봤다. 와 이쁘다. 귀여워. 오. 온다 온다. 오 귀여워. 오, 오 간다 간다 수영할 간다. <웃음> 사람 좋아하나봐? 땅 판다, 땅 판다. <목소리박> 안녕. 여기 안에도 있어. 안먹 보여. 뭐 하는 거야, 쟤? 다 비슷비슷하게 비쏘, 생겼어. 또한 마리 다오또 있다 또 있다. 또 고기 먹고 있나봐 고기 먹고 있나봐 너구리 내려온다 너구리 내려온다 어디? 너구리야 나쿤 나 나쿤 오어까지 왔어? 너구리 너구리 는구 귀여운데? 나 여기 만져. <웃음> 완전 완전 완전 완전 등전 완전 완전 완전 리전완때 완전 이 텐데. 오 와. 어쪽겠다. 아, 저기했다고 응? 둘이 포개서 자는 거야? 이 걸리고 다리 걸치고. 남녀 같잖아. 여기있게 왜? 여기있게 네, 요 여기 열이 많이 받거든 내가 따뜻하니까 여기 는꼭 기지개 어, 핀다 와그데마리뿐이요 <목소리> <너무 목소리> 오 멋있다. 저기로 이렇게 해서 나가나 봐. 이거 뭐. 포유란다 봐봐. 더워서 그런가? 아유들. 오 대박. 그래. 오 오. 이거 이렇게. 어 원래 이렇게 이쪽에 서리 하나 뜯고 올라가 있지. 안 나. 이렇게 다 자. 참... 아, 잘 꾸며놨다. 모형 같아. 한 발로 서 있다. 응, 좀 잡아. 맞지? 어, 한 발로 서 있다, 쟤. 나처럼 걸렸대, 아이라인. 멋있다. <목소리> 오, 뭐빠 정말 말어 어? 야, 잡아먹는다, 잡아먹어. 잡아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어, 저기 잡아봐. 오! 와, 몇 마리를 잡은 거야, 이거? 오! 오. <목소리> 우와, 우와 엄청 많이 잡았어! 아빠 미꾸라지 잡아! 한 번에 어, 삼켰어! 아, 어, 아, 아 미꾸라지 너놨네 어, 그러니까 넣어는데 와. 와 엄청 먹어! 저기 미꾸라지였다! 음. 미꾸라지! 아니 한 번에 몇 개를 뜬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음, 그걸 낚시하고 있고 막딱 벌려가지고 음. 저쪽이 잘안 잡히잖아 그럼 반대쪽으로 꺾어서 잡는다 어, 어. 우와! 음. <웃음> 어, 봐! 잡았잖아! 왕창 잡았어! 우와! 우와! 한 마리 잡았어! 왜? 오, 오! 우와! 얘는 얼마나 편해! 오! <웃음> 거기 거기 펠리컨이 독식이네! 얘는 한 마리 겨우 잡는데! 아 역시... 하고 봐야 돼! 헉, 어머 어머! 어머! 저 봐봐! 어머 세상에! 한 번에 왕창 떠버리네! 얼마큼 먹는 거야? 쟤는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 접... <웃음> 그러니까! 한 마리 겨우 먹는데! 먹어버리아 쟤는 한 마리를 기절을 잡고 시킨다 한 마리를 계속 쫀다 쫘아 조아봐 지가 먹기 편하게 조아봐 어, 그래 오 내려간다 응 우와 여기 엄청날때 많네 우와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오오오 오 내려간다 <웃음> 오, 오, 오, 어, 오, 오. 오 내려 다시 어 올라간다 얘네 나는 거 보고 싶다. 안 날겠지? 얘는 먹방. <웃음> 쟤는 못뭐 계속 돌아. 쟤 봐봐. 쟤 계속 돌아. <웃음> 쟤는 호객 행위 아빠, 얘는 먹방. 얘 그거 아니야? 그모 뭐, 여기 어, 뭐가 나오잖아. 어, 여기 여기 근처에 벌레가 있어.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아니 입을 벌리면은 목쪽이 튀어 나오잖아. 아빠. 옛날에 그거 있잖아. 저기다가 아기 아기 담고 온다고. 쟤는 음. 그러면은 주머니 음. 찢어지지 않아, 애기를 버리죠. 아, 그런 게 아, 있었어. 펠리컨이 아, 애기를 뭐, 물어다 준다고. 얘 머리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무슨 도 제어스타일. 오, 멋있다. 오, 헤어 헤어 머리 머리에 입수시개 꽂았어. 힙하다, 힙해. 아, 저거 그펌 아니야? 히피펌? 히피펌. <웃음> 쟤, 도 있어. 어? 쥐? 쟤다. 가 땅콩콩을 하고 있어, 여기서. 먹보아니고 어, 어? 진도 공작새 와, 쥐가 너무 좋어 아빠 봐, 봐, 봐, 봐. 쟤가 더 어머, 가 살아. 미치겠다. <웃음> 그래, 동물원 맞네. 좀 봐, 저, 저 사진 먹고 있잖아, 좀. 오, 어 어머. 쥐뭐 하는 거야? 쟤야. 어머. 야, 참새도, 참새도 여기다 봐봐 여기 참새 방앗간이다 여기야아귀여 참새 방앗간이야 허리 얻으면 또가지 액션 호루새끼다 호루새끼 맞아 대머리 호루새끼 호러... <웃음> 어? <웃음> 있잖아 대머리 호루새 대머리 호루새 호루새다 호루새 대머리 호루새 호러세. <호러세다>, 호러세. <웃음> 어, 온다 온다 no! 이거 되게 이 여기 좀 봐라. 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 와, 와, 와, 와, 먹고 싶게 생겼네, 밥들이. 이걸 보고도 치킨이 먹고 싶어?